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오버워치 시즌이 끝난 지금 슬슬 다음 시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둘씩 풀리고 있던 찰나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 새로운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5월 30일 호라이즌 달 기지의 현황을 짐작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 나타나 라는 포스트가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윈스턴이 자랐던 호라이즌 달 기지는 유전자 조작을 한 고릴라들의 폭동으로 인하여 기지는 초토화되었고 가까스로 윈스턴만 탈출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괴멸한 줄만 알았던 호라이즌 달 기지는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와 감시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으며 지구와 통신이 끊기기 전에 교신한 내용을 찾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교신 내용은 네프스키라는 사람이 윈스턴에게 보내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현재 호라이즌 기지는 몇몇 고릴라들의 행동 때문에 연구원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서 고릴라들을 감금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론 폴로레스라는 사람이 기지의 환기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고 모두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네프스키가 윈스턴에게 보낸 메일에 유시다라는 사람에게 답변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윈스턴은 유시다에게 고릴라들을 방에가두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며 현재 고릴라들의 상태에 이야기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면서 말을 끝마쳤습니다. 다음 메일에서는 장이라는 사람이 몸집이 작은 실험고릴라인 해먼드가 일주일째 보이지 않아 걱정된다는 내용을 모두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메일에서는 윈스턴이 에어로크 2-35라는 구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비상사태를 알리는 메일을 모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은 교란 중에 있었던 내용 중에 일부라고 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후에 추가된 속보의 내용에 의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아직까지도 호라이즌 달기지의 데이터베이스와 감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현재 호라이즌 달기지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달기지한 모습은 지구로 탈출한 윈스턴과 일주일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해먼들을 제외한 실험체들은 여기저기에서 날뛰고 있는 듯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과학자들은 실험체들을 피해 숨어있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갛게 된 부분은 관측소라고 쓰여있는데 이라고 쓰여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좀 전에 윈스턴이 언급하였던 에어로크 2-35라는 구역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개된 호라이즌 달기지의 모습. 고릴라들을 제압하고 과학자들을 탈출시키는 신규 아케이드 모드가 될지, 아니면 그냥 맵이 추가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말 기대되는 호라이즌 달기지. 호라이즌 달기지도 좋지만, 대체 우리 둠피스트의 건틀렛은 어디 갔는지 알고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잘 하셨나요? 오븐닉의 반란이 끝난 뒤로 오버워치 PTR 서버에는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ptr 서버의 파일에 재미난게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배틀그라운드 에 관한 이야기와 배틀그라운드의 장르 배틀로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